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파워디렉터로 편집을 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기능 마지막 환경설정, 즉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강의와 주목되는 내용들도 많고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지만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기능들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파워디렉터를 실행했습니다. 오늘 배울 기능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편집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여러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많아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어렵진 않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탭에서 최대 작업 취소 수준 이 부분은 뭐냐면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되돌리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실수로 커펜집을 했잖아요. 그럴 때이 부분을 통해서 되돌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몇 번까지 되돌리기를 할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50번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50번동안 되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오디오 채널은 스테레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타임라인 프레임 속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불러와서 타임라인에서 작업할 때 그때 설정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가지고 와서 올려놓게 되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속성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 프레임 속도가 나와있습니다. 이 프레임 속도를 보고 작업을 하기 전 프레임을 세팅해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뭐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좋은 화질 4k 편집을 한다든지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시간 코드 사용은 그냥 예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임라인의 사운드 파형 표시 이 부분은 여기 밑에 오디오 클립에 나오는 오디오 파장 있죠? 그 부분을 표시할 건지 안할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러빙 오디오 재생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 여기에 소리를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나오진 않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인디게이트를꾹 누르고 움직이면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좀 키우고 인디게이터를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동상이 소리가 납니다. 이 기능을 스크러빙이라 하는데 이 기능을 할 건지 안할 건지를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러빙을 하면은 꼭 굳이 재생을 하지 않고도 내 말소리를 들으면서 컷 편집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썸네일을 활성화 시키십시오 이 부분은 보시면 지금 이 영상에 대한 각각의 썸네일입니다 근데 영상을 쭉 길게 늘려도 여기 앞에 시작할 때이 시작점에 있는 이 썸네일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비디오 클립에 썸네일을 다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장면도 보이게 하고 싶다. 할때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리보기를 안 보고 여기 밑에 클립을 보고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고 맞추실 수 있겠죠? 그럴 때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프록시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워 디렉터는 기본적으로 사양이 낮지만 그래도 내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든지 또는 내가 4K 편집, 무거운 화질의 영상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려고 할때 저절로 낮은 화질의 파일을 복사한 거를 미리보기 창에 보여주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작업할 때 화질은 조금 낮지만 출력했을 때는 원본으로 되돌아오게 할수 있게끔 그 부분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울트라 미리보기 품질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해 여기 미리보기 옵션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상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미리보기를 얼만큼 화질로 볼건지인데 울트라 HD로 보게 하는 거는 4K로 보는 겁니다. 4K 4K로 보면 괜히 그냥 사양만 무거워지고 버벅거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크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 파일 자동 삭제는 아까 여기 위에서 설명드렸던 프록시 파일을 얼만큼 저장을 해놨다가 자동적으로 삭제를 하게 될 건지 혹은 그 파일들을 내가 수동으로 삭제를 할 건지 그 부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편집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편집 탭에 넘어갔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트랜지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영상을 재생을 하고 카편집을 하고 그 부분에 트랜지션을 이렇게 끌어와서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종류잖아요. 있 오버랩을 할 건지 십자을할 건지 여기서는 그때 그때 내가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애초에 나는 세팅을 아예 십자가로 나오게 고정을 시켜보고 싶다. 그럴 때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펜중 기능을 사용했을 때 사진과 사진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런 트랜지션이 어떻게 나오게 할 건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게 뭐잘 사용되거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프레임 고정 기능 시 효과 및 타이틀 추가 이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스냅샷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내타임라인에 갖다 두고 싶으면 지난번에는 스냅샷을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가져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미리보기 창에 있는 정지화면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디게이터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비디오 편집 그리고 프레임 고정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이 장면을 바로 여기서 에 멈춰서 정지 화면이 되게끔 이렇게 그냥 넣게 해도 되는데 다시 편집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똑같이 한번 비디오 편집에서 프레임 고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추가로 하나 더 생기면서 타이틀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 배경에 효과도 같이 넣어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리 보기 후 시작부로 돌아가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 영상을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방금 마쳤는데 인디게이터가 끝나자마자 처음 시작부로 돌아갔죠? 그 기능입니다. 저는 그걸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해제를 해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겠죠? 그리고 동영상 모드로 자동전환 이 부분은 그냥 체크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클립에 맞춤 사용.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컷 편집이라든지 뭔가 영상을 자르고 놨을 때 이렇게 파란색 선이 생기면서 딱 붙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또 내가 만약에 컷 편집을 하고 이런 클립을 위에 올릴 때 파란색이 딱 생기면서 딱 걸리게끔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체크를 딱 해제를 해버리면 그런 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랜덤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 나는 잘 맞춘다고 맞춘 것 같은데 조금 더 앞으로 가있다든지 좀덜 맞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는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오디오 트랙에 대한 배율 확대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길이를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오디오 파형을 보고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럴 때 오디오 트랙 배율을 확대해가지고 타임라인 길이와 영상의 길이는 그대로이면서 오디오 배율만 확대를 해가지고 컷 편집을 잘할 수 있게끔 이걸 느린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가 음성 피치가 빠르게 됐다는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트랙 순서 반전 이 부분은 제가 첫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원래 파워 디렉터는 이렇게 1 트랙이 위에 그 다음 2 트랙 3 트랙 위에서 밑으로 트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적응하려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작 설정은 그냥 원래 설정되어 있는 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미지나 전환, 타이틀, 효과, 자막 이런 것들을 타임라인에 불러왔을 때 얼만큼 적용이 되는 건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만 한번 봤을 때 지금 5초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은이 이미지를 불러오면 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5초가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이 5초가 나오게끔 55초로 되어 있죠? 이럴 때설정하는 거고 만약에 6초로 설정을 했으면 6초로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트랜지션, 전환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초로 적용되게끔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키보드 단축키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파일 탭입니다. 파일 탭은 기본적으로 가져오기 위치랑 내보내기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가져오기 위치는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오기 파일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데스크탑의 위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폴더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했을 때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캡쳐를 했을 때 이름인 거고 그다음에 스냅샷 같은 경우에도 스냅샷을 jpg로 저장을 할 건지 png, gif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 가속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기능 아까 제가 프록시 설명을 하면서 화질을 낮춰서 좀 작업을 하기 편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런 미리보기 해상도를 좀 낮춤으로써 사양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두 가지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냅도 레퍼런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타이틀이나 사진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중심이 되는 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TV 안전지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이 부분에는 TV에서는 안 보이거나 유튜브에서 볼 때는 여기까지만 나오게 한다든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눈금선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귀퉁이에 뭔가 텍스트나 사진을 놓고 싶은데 중심을 모르게 했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크게 신경안 쓰셔도 되고요. 옆에 하드웨어 가속을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가속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타임라인에 있는 비디오 클립을 미리 보기 창에 렌더링을 해줄 때사용이 낮아서 좀 버벅거리거나 그럴 경우 체크를 하면 조금 더잘 되게끔 그런 속도를 높여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디코딩이라든지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이 낫거나할때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준다든지 마이크로 최적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로젝트 탭에 들어가면 프로젝트는 역시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봤을 때 최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몇 개까지 저장을 해서 불러올 수 있게끔 설정할 건지입니다. 지금 10개가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10개의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역시나 이렇게 숫자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디렉터를 열때 가장 프로젝트 자동 로드 이 부분은 체크를 하게 되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다음에 파워 디렉터 실행했을 때 바로 똑같이 이 상태로 불러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방금 체크를 했고 나가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보통 저장을 했을 때는 프로젝트 저장을 한 거를 클릭을 해서 열지만 아까 그 설정을 함으로써 그냥 파워 디렉터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프로젝트를 불러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샘플 클립 로드입니다. 여기 파워디렉터 시작하면 나오는 이 로드들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파워디렉터를 닫았다가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항상 나오던 그런 클립들 있잖아요. 비디오라든지 사진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설명드려서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지만 그게 삭제가 싫으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그 밑에는 프로젝트 저장주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몇 분마다 저장할 건지 최소 2분에서 120분까지고요.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 밑에는 저장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되어 있는 대로 두시고 나중에 내가 프로젝트를 다 만들고 출력을 할때 제작창에서 또 따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캡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확인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존 밑에 세개는 역시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파워 디렉터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